예전에는 시험시간 20분 전에만 도착하면 바로 대기실에서 입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기실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검사를 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몰리면 체온검사를 하기 때문에 20분 전에 대기실에 들어가지 못해서 급박하게 바로 수험장에 들어가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시험을 바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에 도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수험표와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수험표가 없는 분들은 핸드폰에 코참 패스 어플을 설치하시면 수험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시험 시간 10분 전이 되면 시험장에 입실이 가능합니다. 수험장에 입실하시면 본인 좌석의 컴퓨터 모니터에 자석번호와 본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본인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줄때 엑셀 창을 열어서 개발 도구가 있는지 도구 모음이 숨겨져서 불편하진 않은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의 뜨기에 이상이 없는 상태가 되면 엑셀을 반드시 종료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열었던 엑셀 창은 반드시 닫아줍니다. 그리고 시험장마다 모니터의 크기가 다릅니다. 16대 9인 모니터가 있고 정사각형인 모니터가 있습니다. 해상도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상도를 바꾸게 되면 감독관에게 파일이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감독관이 알려주고 앞에 보시면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습니다 해상도를 바꾸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 10분 전이 되면 화면에 수험번호, 이름, 주민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고, 응시급수와 문제형별은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에 틀린 내용이 있다면 감독관에게 말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 5분 전이 되면 유의사항 화면이 나옵니다. 유의사항에 실격이 되는 여러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위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 시작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엑셀이 실행이 되고 파일명과 암호는 미리 설정된 값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자는 저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본인이 의심스럽다고 창을 종료하고 다시 엑셀을 열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원하는 위치에 새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으로 뜨는 엑셀에서 그대로 저장 버튼만 눌러서 시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험 중에 컴퓨터가 꺼지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감독관에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발생 시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관한 부분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장 버튼을 누르시거나 Ctrl-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리를 이동하거나 재부팅되는 시간은 수험 시간을 더 받아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 종료 전에 감독관이 저장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작업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저장하고 엑셀을 종료하면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엑셀을 종료하지 못했다면 저장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종료 전에 시간이 종료되면 창을 조작할 수 없게 됩니다. 혹시 엑셀을 종료하지 못했어도 저장만 했으면 괜찮습니다. 수험자가 퇴실한 후에 감독관이 저장은 하지 않고 엑셀은 창이 열려있으면 종료를 해줍니다. 전송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송에 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장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조기 퇴실은 수험장마다 다릅니다. 감독관에게 물어보시고 허락을 해주면 본인의 소지품을 챙겨서 조용히 퇴실해 주시면 됩니다. 실기시험의 실격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에 이상이 없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엑셀 창이 열립니다 암호는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작성된 답안은 주어진 경로 및 파일명을 변경하지 마시고 그대로 저장해야 합니다 기본 작업1부터 차트 작업까지 시트가 완성되어 있는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작업은 하지 마시고 저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저장 버튼을 눌러도 화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수험자들이 경로가 잘못된 게 아닌가 혹은 파일명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저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괜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실격 처리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trl S 나 그냥 저장 버튼만 눌러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외부 데이터 위치는 이기적 교재나 신학원 교재를 쓰면 C 드라이브의 OA 폴더가 아니라 다른 위치로 설정이 돼 있어서 학생들이 항상 자기가 연습했던 교재에 있던 파일 경로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파일의 경로가 C 드라이브 밑에 OA 폴더 안에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파일의 경로를 실수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수험표첫 장에 경로가 나오기 때문에 당황해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위사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채점 없이 곧바로 실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만점 받은 것 같다 하나도 모르는 게 없었다 근데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겁니다 기본작업 1시트와 기본작업 2시트가 있는데 기본작업 1시트를 드래그해서 기본작업 2시트와 순서를 바꿉니다. 제시된 시트의 개체의 순서나 이름을 변경하면 채점 없이 그냥 실격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드래그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험자가 임의로 지시하지 않은 셀의 이동이나 수정, 삭제, 변경 등으로 인해서 셀의 위치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문제 모두를 채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에서 응시 지역이 광주, 서울이 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광주를 서울로 바꿔버리면 함수식이 정확해도 이 문제는 그냥 0점 처리됩니다. 그 다음, 보형및 차트의 개체가 중첩되어 있거나 동일한 계산 결과 시트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해당 개체나 시트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Alt키를 누르고 똑같은 위치에 드래그해서 만들어버리면 겹쳤는데 Alt로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포개져서 아래에 도형이 있는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실수로 도형을 겹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식 작성 시 제시된 문제 파일의 데이터는 변경 가능한 데이터임을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간혹 문제를 풀때 경량학과라고 되어 있지만 경량학과를 컴퓨터학과로 고쳤을 때도 결과가 정확하게 구해져야 됩니다. 정보통신학과로 바꿔도 정확하게 값이 구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값이 변경돼도 정확한 값을 구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주어진 각 시트 및개체 설정 값 또는 기본 설정 값 다른 말로 디폴트 값이죠 그래서 지시에 없는 모든 내용은 기본 값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안에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되고 저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실격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저장 버튼을 잘 눌러주시고 감독관이 마치기 전에 저장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저장 버튼을 눌러서 종료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